대신 수원 영숭이위치한 펀더멘탈 브루잉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약간 재밌는 맥주를 만들 만들기도 하고요. 펀더멘탈이라던 기본의 충실한 약간 드림 커브라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어링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대표님께서 추구하시길 재밌는 맥주를 만들자 해가지고 펀과 아까 멘탈을 약간 더한 펀더멘탈과 기본의 충실한 그런 좋은 맥주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게 됩니다. 어, 펀더멘탈 브루잉의 대표 메뉴가 있다면피지는 약간 베를리나 바이세를 제가 잘 팔고 있는데, 근데 약간 새콤하면서 패션 후루트 들어가가지고, 여성분들이 약간 즐겨 드시기도 하고, 남성분들도 낮에는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어가지고, 좀 매일 잘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 그러면 어떻게 패션 아 후루트를 맥주에 넣을 생각을 하셨는지? 여름철에 가볍게 먹기도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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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바나의 대표적인 메뉴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표 맥주라고 할 만한 건 영등포터, 영등포에서 만든 영등포터라는 맥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로 홉을 쓰는 맥주들이 맞아요. 좀 많이 유명한 상태입니다. 어, 뉴 잉글랜드 IPA나 아메리칸 IPA나 네. 대표 메뉴가 포터인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포터를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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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어, 코파운더 두명다좀 젊고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애플사이더라는 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 신박한 술로 대한민국을 춤추게 하고자 댄싱사이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표 메뉴에 사과가 들어가 있고요. 혹시 사과를 넣으실 때 어려우신 점이 있진 않으신지. 사과를 구해올 때매 시즌마다 이제 방도도 다르고 산미도 다르고 그리고 가격도 뭐, 풍년일 때, 흉년일 때 너무 커가지고, 어, 떻게 보면은, 소비자들한테는 일정한 가격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어, 저희 쪽에서는 이게 좀, 원가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가장 어려워다 혹시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더, 앞으로 더더욱 출시될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것들을 좀 새롭게 소개하고자, 사과 뿐만 아니라, 복숭아, 오미자, 그리고 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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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 때는 저희 회사는 굉장히 젊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매일 재미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